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치 입니다. 오늘은 전이 먹고 싶을 때 제가 즐겨 하는 간단한 참치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주 심플한 레시피인데 참치캔 하나만 있으면 근사한 전이 됩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참치전에 함께 넣을 야채를 잘게 잘라줍니다. 참치와 양파가 잘 어울려서 양파를 잘게 다져줄게요. 그 다음은 당근을 잘게 썰어줍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짜투리 야채를 그냥 다져서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 오늘 양파와 당근 그리고 파도 조금 있어서 넣어 주겠습니다 네, 색감도 살아나서 좋고요 이제 기름을 쫙뺀 참치캔에 잘 다져 놓은 양파와 당근 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도 붙일거라서 참치캔 하나에 계란 3개 정도를 풀어서 같이 섞어줍니다 참치, 야채, 달걀이 잘 섞이도록 믹스를 해준 다음 간은 그냥 소금과 후추로만 심플하게 하면 끝이에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이나 중약불에서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떠서 올려주면 되고요 조금 얇다 싶으면 그 위에 조금 더 얹어주면서 앞뒤로 붙여주면 끝이 나요 아주 간단하죠 참치 자체도 우리가 그냥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만 붙여주면 돼요 앞뒤 한번만 뒤집어서 붙여주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왠지 참치전 붙이면 요리 되게 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즐겨 만들고 있어요 참치를 다양하게 먹는 방법이 있지만 전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방법도 쉬우니까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릇에 예쁘게 플레이팅 해줄 건데요 이 자체에 간이 배어 있어서 뭐 소스나 특별한 간장 같은 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드셔도 되는데 저는 케찹을 뿌려 먹었어요 그래서 이 메뉴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을 것같고요 참치는 언제나 사랑이니까 맛있게 붙여서 드셔보시기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